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. 마라마스로 뉴스를 전달하는 마라 탕웨이 기자. 안녕. <웃음> 안녕하십니까? 마라 탕웨이입니다. 마침내 뉴스를 전달할 계신 <웃음> 마침내 대장동 일당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고요? 응. 음.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의혹으로 구속됐던 남욱씨가 천화동인 1억 지문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지분이라고도 했습니다. 마침내 까발의 결심. <웃음> 마침내 폭로전이 시작됐군요. 진실은 뭡니까?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은 쌈뉴 시나리오라고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. 마침내 선조할 결심. 그들과 헤어질 결심. 뭘 자꾸 결심만 해요? 뉴스가 장난입니까? 음. 장난이라고요? 나통 얘기죠